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그 상태가 어떤지, 예수 그리도를 대해서 어떤, 어, 속성을 보이는지, 마귀의 자식들은, 이제, 어, 특성이 제일 앞에 움직이는 게, 이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그 아담과 하와를 꾀 꾀했던 거잖아요. 시기심, 시기심이 있으니까 거짓말하고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죽여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저기 그러니까 뭐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속였고, 그리고 죽였어요. 뭐 제가 요번, 그, 학기 때, 그, 그, 니에미아, 그, 청강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니에미아를 대작하는 무리들의 행태를 보면, 항상 거짓으로 속이고 비방하고, 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속이고 비방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항상, 그, 악한 자에 속한, 그러니까 교회 속의 가라지들, 이런, 이제 여기 뭐세 가지 밭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자들의 행태, 그런 자들, 뭐 이제, 가라, 가라지 같은 존재들은 항상 그렇게 속이고, 시, 시기로 인해서 속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갖 폭력적인, 언어 폭력을 할 뿐만이 아니고, 기회를 되면, 이제 행동으로 폭력을 보이죠. 이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아,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아버지께 속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아, 물론 이제 그 그런 자들에게도 이제 기회를 주님은 끊임없이 주시는데 아, 주님이 그 사람이 많으신 거죠. 회개.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 이제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은 기계적이고 숙명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그렇게 주어졌다면, 아 나는 애초에 택함을 못 받았어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가라지 행세를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명료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주님이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들을 취하고 주님이 마땅히, 에, 마땅한 히 위치로 나오게 하는 그쪽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게 진짜 아, 중요한하요 진짜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의 한 형태 기가밭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그런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냥 이게 말씀을 빼앗기는 게 이제 그 가시밭에서 그 염려와 걱정과 재리와 일락 그 기타 근심 등으로 인해서 기운을 빼앗기는 거는 달라요. 이그 이거는 마귀와서 직접. 그 말씀이, 말씀으로서 실효성을 못 느끼게, 그 말씀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아버리게. 외형은 똑같이 취하는데, 열매까지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을 빼앗는 것인데, 아, 그에 대해서 내용, 내용이 조금 많은데 좀 빨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과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곳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혹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 누가 보면 8장 12절 그렇게 말씀하는 비유로서 가르치신 오늘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귀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뿌진 씨를 빼앗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대상은 그 속에 믿음이 시로서, 믿음의 씨로서 믿음의 씨로서 성신님이 심어주시고 그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산업을 삼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은, 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 이 하나님 편에서. 이게 이제 아까 입체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산업을, 그, 산업에 불리움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자 정하신 사람은 천하에 아무, 아무것도 우주에 아무것도 방해할 수가 없고 결국은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이 그렇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가 다르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의 시가 마음가운데 떨어져서 그 말씀에 대해서 주의하고 잘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지라도 참된 종교의 교훈을 주는 경전의 내용으로서 충분히 이해해서 도덕서류나 예술서류나 사상서류로서 주는 일반적인 영향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자기도 기독교인이 되고자 애를 써서 종교의 모든 형태와 방법을 취하고 그 나간다 할지라도 예. <웃음> 그것은 종교인으로 사는 것밖에 안 된다. <웃음> 이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조금 이따 보면, 아, 하늘의 진리를 땅의 진리하고 같은 평면에 놓고 섞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 그런 사람은 그냥 종교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어, 그 이제, 기독교가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의 내용들, 일반적으로 주는 교훈의 내용들, 그, 그 모습은 취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목표하신 일에는 나가지 못하는 것. 참으로 말씀을 깨닫는다는 사실, 성신님께서 깊이 그것을 심어 주시고 성신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사역하셔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신님이 가르쳐 주시는 뜻대로 깨닫고 나, 알고 나가지 않으면 즉 성신의 작용으로 구원의 크신 도리를 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해서 자기 생활 가운데 나타내는 일이 없다면 결국 많은 말씀을 그 듣고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 신학의 도리를 알아서, 자기가 그와 같은 종교인으로 살겠다고 노력하는 것 뿐이다. 그니까 이제 이게 성신을 의지하는 것도 명목으로만 의지하고, 깊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 외형으로만 취하고, 진짜 성신께서 말씀하시, 말씀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다 들여가지도 않고 물론 이제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이제 헛된 대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기독교의 한 종교 어, 교도로서 생활을 할수 있다.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그건 그것이고 그에게 말씀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본질적인 능력과 영광스러운 작용은 그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알수 없는 것으로 있다고 그, 아, 그 마침내 그 마귀가 들어가서 작용하고 작히 하는 것에 의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 이제 염두에 두지 않고 문제를 아주 그걸 핵심으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데 치지도에라는 말이 그 그렇게 하는 까닭에 마침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은혜의 방도로서의 사역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의 본질적인 용도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요 그것이 이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도를 써서 말씀과 아, 성신을 의지해서 또 성례를 의지해서 그걸 취해야 되는데 그걸 취하지 않는다. 이건 그러니까 그 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이 그 이제 변화가 없 거예요. 삶의 방식도 변화가 없고 삶의 목표도 변화가 없어요. 늘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고, 자기, 자기, 자기를 배제하지 못하죠. 말씀 그 자체와 성신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 변동이 되진 않습니다. 여기서 비유해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 자체의 자, 어, 자증적인 능력 그거를 얘기하는게 아니다. <웃음> 성신님께서 그 말씀을 쓰셔서 사역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그런 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웃음> 시 않는, 시를 어, 빼앗는 것은 그럴 때 일어나는 몇 가지 상태의 가운데 하나인 거죠. 특수하게 깨닫지 못한다는 말로 분명하게 가르치신 길가에 떨어진 씨의 상태와 같은 증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신, 드러내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흔히 볼수 있는 부류. 자기가 신자라고 하는데 이제 길가의 상태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원천으로서의 공효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것이 주는 사상적인 내용을 잘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 이따가도 보겠지만 성경을 보면 죄도 알고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경, 경륜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했다. 아.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죠. 죄, 죄에 대해서 경계도 하고. 근데, 그런 거,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그 교회 아로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 앞에까지 다 된다고 해도 그게 안 되면 그 열매가 없는 것이다. 그 신자가 아니니 본인은 신자라고 해도 신자가 아니니 그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신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에 대한 경험이 그 사람 안에 이제 발생하지 않는가 달게 말씀의 본질적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그의 생활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을 못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개연성은 있는데, 개연성은 있는데, 실질은 없는거죠. 그가 말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신령한 능력작용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 말하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마음의 접촉지, 마음의 감수성조차 마비시켜서 그 성경 말씀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말씀이 어떻게 변한다든지 말씀 자체가 어떤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을 이 비유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또이 말씀은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 자리가 어떻게 생기면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온다 하는 것을 가리,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언제든지 성신님의 그신 역사의 능력이 스며져 있어서 늘 같이 작용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럼 <웃음> 이제 내가 그런 어, 각성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답걸채 받을 때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음 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마음 자리가 어떤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지 않으면 이게 다 여기 세 가지 형태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 우리 월요일 날그 저기 조정 위원회 그 있었고요. 그 말씀드렸지만. 신학생들, 그, 본과, 진학에 대한 검증을 했는데,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인 대답을 했어요. <웃음> 한 사람은 모범 답안을 얘기했고, 한 사람은 갈등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 다 끝나고, 이제, 그, 저에게, 전화하신 분이 있었고 또 끝나고 저한테 위로도 주시고 사실 저렇게 갈등하는 부분들이 그 선대 목사들이 제대로 못해 가지고 갈등하는 건데 그걸 그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냥 그 이제 더 압박을 하는 느낌을 받아서 미안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그 이제 모범 답안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좋죠. 이제 정상적으로는 그게 좋, 좋은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특히 또 사역자로 서나가려면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무엇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과연 진리인가 그것이 사람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결과를 오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를 했지만, 모범 답안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검증할 때는 항상 갈등하고 자신이 내려놓은 것, 그것을 더 아마 목사들이 더 크게 볼 거라고 그런 표현도 했었는데, 정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갈등을, 갈등을 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착착착착 기도대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다 은혜 받는 대로 착착착착 움직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가 할때 이게 이제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습니다. 음. 이게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이제 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그냥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그냥 순종하고 나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 철저히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하고 싸워요. 그리고 진리를 왜곡되게 그 드러내면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네 가지. 밭에 대한 얘기도 다 그걸 염두에 두고 가르치는 거거든. 아 그냥 누구든지 오면 절차 밟으면 저절로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하면 확 확신도 안 오고요, 이제 확증도 안 됩니다. 확증이 돼야 확신도 오는 것이고 더그 토대 위에서 또한 걸음 나가는 건데. <웃음> 결실한다는 게, 과정 속에서 결실한다는 게 뭔가. 그리도조차도 사실은 사역을 이루시면서, 그, 그, 얼마나 고난받으시면서 힘들어 하셨어요. 어, 그 완전체이시지만, 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근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완전체가 아닌데 <웃음> 그 다음에 이제 말,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다는 말의 의미 길가에 떨어진 것을 것은 말씀을 듣고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 기억조차 다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기억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까든지 성경의 일반적인 효용의 사실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면 기억하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공부하면 더잘 기억하고 더 오래 기억하고 그런데 그게 열매를 맺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죄에 대한 내용 또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가 얼마나 또 자비로운 분인가 그런 것들이 아주 명료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그 사람에게 뭐 여러 그 인도주의적인 정신이나 박애주의적인 정신의 면을 볼수 있어요. 그런 걸또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해 잘못 보면 꼭 그건 일반적인 이제 어 효과인데 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런 거는 다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게, 아, 있다고 해서 그게 길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 알아보려고 할때 성경에 의해서 기독교 신학의 강령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는 사실상 몇 가지 기독교적인 강령과 기독교적인 종교 형태만을 마음가운데 지니고 그러한 도를 믿고 행하는 도인으로서의 생활태도를 취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계를 처음에 전도받았을 때 알고 그 이상 들어가질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죄의 깊이가 몰라요. 의를 의 누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 말,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만, 성신님의 살아있는 역사, 살아 역사하는 그 도구로서 속죄의 어, 은혜의 방도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다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웃음> 근데 하나님의 백성됨에 같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나 그리고 또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그걸 날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쫓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그 확인되어지면서 점차 교회가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그 존재에 있어서나 사역에서 그 장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마음에 뿌려진 것을 마귀가 빼앗는다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작용 즉 속죄의 은혜의 방도로서의 작용하는 사실을 그에게 접촉시켜 깨달아 알수 있게 하는 길이 완전히 봉쇄돼서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서 없어지는 것과 같이 된다. 일반적인 그런 어, 종교 서류, 어, 역사적인 서류, 사상적인 서류 어, 그런 정도로만 맛보고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맛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오면 맨날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축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교회에 오면, 그, 주님이 목표하시는 대로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새로운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또, 부단히 싸워야 되고 그렇게 자라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들려오니까 듣고 있는 거고 이따가 후반부에 나오지만 나가서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그 능력 생활하면서 경험한 그런 경험 도돈 문제도 그렇고요 건강 문제도 그렇고, 병원에 다니는 문제도 그렇고, 다 그렇다. 일반인들이 다 하는, 그 이상의 것이 신자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게 이제 말씀을 듣고는 있었지만, 효력 있게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생명의 말씀과 분리되어 버리는 상태. 마귀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무엇이 일어날 수 없도록 그 마음을 길가와 같이 단단히 봉쇄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자태를 그에게서 영영히 사라지게 한다는 점이 마치 새가 시를 쪼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도자가 전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가 자기 이성을 가지고 자기 지력을 가지고 이해해 본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종교의 경전으로 위대한 서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나가게 돼서 결과적으로 영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에 접촉할 수 없게 되는 심적인 상태가 발생하고 만다. 이 성경을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그뭐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랬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토에게로 나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사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이건 말씀은 말씀대로 외우고 근데 생활은 그냥 자기네들이 계율주의적으로 정해놓은 그 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성신의 인도를 안받는거이요 종교주의자가 되는거예요 음.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은 성경이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요 말씀이 불방마귀 같은데 에? 내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내 죄를 태워서 없애버리고 나를 그냥 정화시켜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나도 경험을 안 하는 거예요. 경험을 못 하는 거기도 하고 안 하는 거기도 하고 그 그런 그런 효력조차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많은 것이고 그런 거죠. 그 이제 여기서 보면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데. 어, 어떻게 빼앗는가 지금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떤 상태인가? 그걸 또 얘기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양태. 근데 이제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 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 중에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가? 이제는 그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도대체 상태가 어떠길래 말씀을 빼앗기는가? <웃음> 그가 성경을 보고 종교적 위대성은 발견할 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터득하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터득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통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지내겠지만 말씀으로서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위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국 구원 받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를 다 경험하잖아요. 경험하는데 그 말씀이 목표하는 대로는 안 나가요. 근본적으로 애굽에 대한 자기 그왜 거길 가야 되는가에 대한 목표점이 없고 그 애굽의 그 생각들이 안 벗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게 과연 나를 끝까지끝까지 끝까지 해줄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나를, 그, 인도에서 천국으로 가게 할까? 아니다. 지금 당장 배고픈데, 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찾아야지. 그래서 군대장관이라도 세워서 우리가 가자고. 그러고. 항상 현실적의, 뭐, 초현실적인, 그, 저 이제, 실령주의자의 잘못된 면도 있지만, 현실, 아주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어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있는 걸 봐. 그리고 내가 경험해도 야 하나님 살아 계셨니까 내가 이렇지. 이렇게 경험하는데 실제 자기 삶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돈의 힘, 재물의 힘, 세상의 방식 그거로 살아가는 그 사람.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웃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런 사실이 발생한다 하고, 경강부회, 뭐, 억강부회라는 말로 만드셨는데, 경강부회라는 말하고 같아요.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맞추는 건데, 아전인수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끌어서 어, 쓰긴 하지만, 그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에 실료는못 예, 누리는 왜 이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 왜 이렇게 그그 그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가 그 우리가 지난 주에 생각했는데요 고린도후서 사장 이 세상 신이 그 혼미한 그 마음을 줘가지고 <웃음> 어, 그렇게 된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리토 복음, 보금,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그리토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건데, 이걸 안 드러내는 거예요. 고린도우서 4장, 3절, 4절에 나오는 이 세대의 신인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도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혼미있게 하는 게 뭔가, 이 세상 신이. 뭐, 이제, 우리가, 그, 대우림 문답 공부할 때는, 이 세상 신, 재물신에 대해서, 그게 사람을 아주, 탐 탐욕으로 끌고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귀가, 어떻게, 이제, 그, 사람에게 그, 그 형,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진리를 일반 진리와 섞어 놓는다. 같은 선산에서 놓고 같이 대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저기, 진리의 그 내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진리와 비진 일반적인 진리와 특별 개시의 진리를 구분하지 못해. <웃음> 그, 이제 그또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왜또 다른 면으로 보면, 아, <웃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약속이나 능력이 있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그것을 종교로 그냥 그건 믿어줄 것이고 실제 생활은 내가 육신을 쓰고 있는가 달게 육신에 의해서 사람의 방법과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웃음> 일반적인 진리와 일반적인 이치를 의지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주일에는 예배당에 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하고 헌금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범사에 나를 지도하시고 나의 믿음을 장성시키길 원하시고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풍미를 발휘하게 하시는데 그그그 그, 그 말씀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내 쪽에서 나는 그냥 일반 법칙으로 살아 버립니다. 아 오늘 하루 시작됐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뭐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또 하나님도 지지하고 가족도 지지하고. 그 하나님이 그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먹이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셔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됐을 때 감사가 나오고 진정한 감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 내가 내가 열심히 나가서 수고해서 벌고 그 그러고 교회 와서 그걸 가지고 헌금도 하고 가족도 지지하고 이렇게 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 말씀을 듣기도 다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기도 하고 근데 생활 속에서 보면 그런 모습이 없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망 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건 돈 버는 것만 얘기했지만 병원 아파서 병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그냥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내 모든 여건이 다 맞아서 살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병원도 다니고 주님의 국류를 바래야 되는데 일반 법칙도 그렇게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켜야 되는데 그냥 아 오늘 참 미리 참 병원에 가서 예방해서 아, 안 아플 거, 아플 거안 아프게 했다. 그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버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병원 가는 것도, 건강 문제 챙기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운동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럼, 운동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날 살리고 싶다. 돈도 벌 필요 없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거는 이제 또, 그, 그, 그, 양극으로 가는 거죠.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주의로 가는 거고, 하나는 초현실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게 말씀이 효력, 실효성 있게 작용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양쪽 다. 이게 일반 이치와 하나님의 계시를 그 섞어버리는 거는, 불신하기 불신이기 때문에 사울의 사실은 하나님의 형식 제도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해버리잖아요 사울이 사울이 불순종한 거죠 그또 제사 그그그 어, 그, 그, 자기가 침범할 수 없는 직분의 침범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자기가 그 이제 그 종교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사 사울. 이게 음. 사람이 왜 혼미가 발생하는가? 돈의 힘, 권력의 힘, 건강의 힘 등등. 에 그거 아주 가치를 두고 그대로 사, 사 산,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무시하는, 무시하라고 하는 거, 일반 법을, 일반적인 그, 진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닌데, 일반적인 진리에만 갇혀 있는 걸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귀하고 심오한 문제 같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군대 는고 건강이 되고 권력이 되는 것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야 근데 성경은 시편 19편이나 시편 119편 또 잠언 잠언 3장에도 나오는데 19편 10절, 119편 127절 뭐 잠언 3장 14절 뭐. 금보다 진리를 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금보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는 금보다 멀어, 멀리 보이는 거잖아요. 금은 현실이고. 근데 이걸 취한, 금을 취하는 것보다 진리를 취하라고. 진리의 그 실효성 있는 그런 상태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죠, 사실은. 현실에 그냥 눈이 어두워갖고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 지혜를 얻는 것이 은금 얻는 것 보다 낫다. 자문에는 그랬어요. 진짜 존중해야 될 것에 존중을 하는가.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 혼미에 빠진다. 구분이 안 되니까. 상대적인 것에. 그 저기 빠진다는 이제 뭐저 위기가 닥치면 기도도 하죠 그래 갖고 응답도 받는데 그게 자기를 계속 끌어 준다고 생각은 못하고 평소에는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가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자기가 스스로 편한 방법을 취해 가지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이 그런 것들은 이제 홈이 케게 돼서 결국은 말씀이 말씀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변화를 그 사람을 변화 주지 못하면 말씀이 마귀, 저, 말씀을 마귀한테 빼앗기는 것과 같다. 이 세상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 제가 욕기 문제를 냈는데, 욕, 욕, 의 고난에 대해서, 욕의 그 부와, 욕, 의그 고난과, 욕의 상태, 그거를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해석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단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그렇고, 그 사단이 와가지고 생생 같은 사람들, 그 멀쩡한, 그, 그,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재물들 다 없어지고, 가축도 다없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사람이. 그, 그, 욕이 참 순전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 그래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죠. 그 말씀이, 말씀으로써 그 안에 효력있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 가지고 뭐낱나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불신의 태도로 그렇게 한건 아니고 이 결국 깨달은 게 욕기 28장이 그 핵심인데 그 지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웃음> 모든, 그, 이 세상의 그, 그, 굴곡진 삶 속에서 가장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이다. 진,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게, 그, 문제가 풀리면, 그, 이 물질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건강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이제 이전, 그걸 깨달으면, 이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이제 눈으로 본다고 말할 수 있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저, 저 자기를 비방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심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게 진리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가장 추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상태를 알고 세상을 알고 그렇게 해서 그 책무를 다해가는 그거를 그걸 가장 같이 게 그냥 어떻게든 물질, 물질의 힘. 그냥, 그, 저기, 엘리우도 뭐, 좀 명백하게 저기,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 보이지 못했고, 새 친구들도 와가지고, 그새 친구들의 사상은 사단적인 사상이에요. 인과응보의 사상이 사단적인 사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인과응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신문대로 거두는 거지만, 그, 그, 소위 사단이 말하는 인과 응보. 잘하면, 어, 복주고 잘못하면 저주다. 이런 이미 저주된 상태에서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건데,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 거짓이고 속임이죠. 속임이에요. 그건 정당하지 않고. 이게 참 지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지혜를 갖고 그 와서 위로를 하려는 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다 뒤로 던져버려야 되 이게 오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속에서 주님과 주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그걸 참된 위로를 얻고 참된 그 자기 사명도 느껴야 하는 거에요. 그 말씀을 실효성있게 누리는 사람, 말씀을 마귀에게 안 뺏기고 그 거짓된 사상에 안 뺏기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게 <웃음> 참된 그 신앙생활의 태도 여기 7 페이지 여기 그뒷 부분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물질 건강 시편 10, 이거는 꼭 외워 둘외워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시편 119편 119113이야. 이거 얼마나 경각심을 주는 말인가. 119113두 <웃음> 마음을 품은 자는 산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 신자죠 그 말씀 말씀을 실효성 있게 느끼는 그 말씀을 편협되게 사 쓰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신자라는. 진짜 말씀을 실효성 있게 누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주의 법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고 자기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진짜 사랑하는 119 113 예? 네? 두 마음을 품은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 그게 참된 신앙의 태도에, 요 진짜 자유하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현실 그 현실주의자하고 초현실주의자 사이에서, 예? 그뭐 이제 우리가 기독교 왕여에서는 율법주의자하고 시, 그 제세례 바람, 신령주의자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양쪽의 사이에서 참된 신앙의 에, 태도,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무익한 종, 에, 지난 주일 오후에도 공부했지만, 우리가 무익한 종인데, 에, 하나님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익한 종으로 내가 쫓아버립니다. 내가 쫓아버려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목표가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일에 자신을 다 드려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휴해법을 사랑하는 거 그게 참된 신앙의 태도.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해요. 끊임없이. 아, 요 정도 하면 됐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반성. 김홍전 목사님, 왜, 뭐, 뭐,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했다고 그는데 자기 반성 없이는 성화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성화를 완전주의자의 무법주의자의 성화를 얘기하겠죠. 물론 우리의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니지만 주님은 그 방법을 쓰셔서 우리를 용납하시니까 우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누가 아무도 안 알아주고 비방하고 조롱해도 그그 그 일이 그, 그 진짜 아, 주님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의 성소로서 내가 주님의 성소로서 주님의 참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그걸 누려가야 돼요 그게. 그냥 물질주의 또 이제 건강의 문제 그 의학으로만 해해해해결해결하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가 멋 대로 아, 계산해가고 그 쓰면 안 된다 여기 이이 이 단락에 몇, 3분의 2 정도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능력과 싱싱한 힘을 회복해 주시지 않으면 의약을 1 0 0번 써도 소용없다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시고 이 물질을 쓰게 하시지 않으면 이 물질이 나한테는 오히려 화가 된다 이런,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지요 주님이 주신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전진과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자기 점검을. 어,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다 빼앗겨도 자식이 다 없어져도 에? 내 소유가 다 없어져 내 하루아침에 없어져도 어, 주님 앞에 근본적으로 어, 궁극적으로 드러내야 될게 뭔가 이런게 참 음, 중요한 것입니다. 인물의 생명을 이제 끝부분을 그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의 신은 이 세대야말로 전부다. 이 세대가 전부를 내게 주지 않느냐 하면서 바르게 믿지 않는 마음, 아는 자의 마음, 속은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그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즉그리스도가 나에게 항상 기쁨이 되시고 모든 것에 대한 참된 대답이다 하는 그 광채가 나에게 비치게 못하게 하여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제한이 되는 걸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우연이 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재앙인데, 인간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속에서 과연 내가 뭘 점검하고, 뭐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도록 내가 애를 쓰고 살아가야 돼.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건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건 진짜 중무겁니다. 그러니까 혼미, 혼미한 미 사람 아주 혼미하게 된다 마귀가 사람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권위와 실효를 은폐하고 비치지 못하게 해서 도저히 그가 거기에서 무슨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것을 바할수 없게 예, 그렇게 만났다그 그러니까 혼미한 마음. 그냥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얼마나 이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들은 자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하나? 예. 그잘 생각해봐야 돼. 기대하겠습니다.